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살펴보면 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원수급 사업장과 고용산재보험료 승인받은 하수급인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관점에서 보자면 원수급 사업장과 고용산재보험료 승인받은 하수급인 사업장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직, 이직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바로 원수급 사업장이고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승인받은 하수급인 사업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공사의 도급관계는 발주처와 원도급,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급은 실제로 원수급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은 하수급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원도급 하도급으로 표현을 하기에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하도급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를 승인받지 않은 미승인 현장과 고용산재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도급과 산재를 승인받은 하도급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산재보험 신고는 입직 이직 신고가 되겠죠.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